어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잠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민HP님의 꿀잼 만화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우리 꿀귀요미 포지다 어, 아, 어 뭐야, 잠깐만. 저 신발 보고 나, 자, 댄진줄 알았는데, 척키였네 어, 아니, 저기, 아, 나랑 놀지 않을, 씨. 뭐야 부시돌로 써버리네 에이 아 어, 갑자기 찔러서 포지다이 자식 친구인 줄 알았더만 아니었네 오 참지 못한 척기 바로 짱돌 날려버리고 그거를 지나가다가 본 가츠 포지타 괜찮니 넌 녀석 어, 오노음 no. <웃음> 음. 자 일단 퍼일단는 보내주고 어우 뒤에서 노리는 각종 유명 괴물들 총 출동합니다 쓱싹 일단은 써놓다하면 무조건 반가죽이네 여기는 와우 나 같이 저기서 쓸 때가 그 제일 멋있더라 어어 어. h n 이 y 변신. 찹! 오 거기다가, 저, 뭐야. 뭔 기술이야? 오 은행 앞픈 꽃, 본지다 정신 차리겠어요. 기절 당했는데. 자. 어 버섯 컷 모드, 온! 자. 피해 숙청 시간이다! 쏘 어우야오오 oh yeah. oh, oh, oh, oh. 어디까지 날려? 와. 으, 징그러워. <웃음> 혓바닥, 바로 해쳐주고. 와. No, 펜이와이츠. 잘 가고 한편 다른 세상의 체인소맨. 음음 이번엔 체인소맨 VS. 도어즈괴물들인가요 야, 나스크리치내 눈을 봐. 아냐! 슈퍼라오스 스위치 불쌍해 오오 엠보시는 조금 빡세지 러쉬의 진화 형태라고 거의 한번 갔다가 아.. 끝난 줄 알았지? 이번엔 러쉬의 공격이에요 엠보시도 오고요 합동 공격 거기 아 이제까지! 음.. 내 공격들은 막아봐라 아.. 아 자 거기에다가 아이즈 눈깔로하하 아주 만나게 지져줍시다 순삭 순삭 순삭 순삭 오 홀트에 그거 유령 전기공격까지 이를 지켜보고 있던 파워! 댄지 구해줘러 구해야지 그렇지 아아 자 한쪽씩 맡아가지고 러시 뚜드려 패고 엠부시 컷! 오오! 야나 엠부시가 죽는 모습 처음 봐어 파워가 아직, 하지만 러시한테 조금 약간 보전주는데요오오오오 러시 팔이 있었어? 안돼! 파워! 멋지다! 찐첸소 맨온 자, 일단은, 파워를 불러와서, 피의 악마로 변신시킵니다. 그내본 모습이. 자 피의 악마로 본 변함. 파워. 오, 상당히 강력합니다. 어우. 러쉬 그대로 컷. 나이스. 하지만 또 갇혀버려요. 야, 근데 유령이라서, 오. 유령도 조각조각 잘 나는구나. 아, 아까부터 이 아이즈 좀성가셨거든요 에라이! 자, 시크가 왔다. 시크 is coming. 음, 음, 음, 음. 자, 그 장면. 안 되죠? 시크 일단은. 눈이 빨개가지고 상당히 좀. 강화된 슈퍼시크 같은데 오오오 어, 파워 끌고 가지마 어어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가 활약할 때야 야이 둘의 콤비 <웃음> 완벽한데 근데 대신에 일단은 지금 아 파워가 살짝 당해버렸어요 에라잇! 음. 아! 어! 어! 와! 와! 잡이 없구만, 그냥! 어? 자, 피규어는 어떻게 상대할래? 피규어는 눈도 없거든? 자, 끝판왕과 만났습니다. 푸우시 오, 더 커져! 어디까지 커져! <웃음> 미끄럼틀 재밌쥬? 야 아니야 아니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국에승은아우 이거 이거 뭐순 덩지만 컸지 거의 뭐 진격이 거인 느낌이구만 어우야 이게 쉽게 지는거 맞아? 어? 파워 살았자 형. 자그 다음 또와 소닉 EXE VS 도어즈들이야? 지구맨이 우리 스퀴치 크 잡아 갔지 뭐. 이거 이거 이거 거의 뭐 귀신 VS 괴물 그런 괴물들 괴물이네요. 예. 오야야 야. 야, 야. 소닉 2X 이렇게 나오니까 멋있는데. 워즈 프렌즈들 총출동! 가라! 아림 앞진. 갈바벌이야? 어. 오! 하지만 너도 체인소맨이니? <웃음> 너도 무한 부활이야? 음, 죽지 않아. 가라. 또 다시 죽음의 링. 와! 이리로 와! 지옥으로 가라. 지옥의 봉인. 차라랑. 왜 어디로 떨어진 거야? 나의 세계온걸 환영한다. 차라고 오오오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리와 이리 이리 그대로 내려찍고 오우 야 m 보실이 이렇게 쉽게 당해도 되나 어? 뭐야 제일 저린 스크린치가 아직 살아있었어? 너너아까부터 성가셨다 이 녀석 날려버린 다음에 오 고스노치 썰라 조금 더 우리 한번 판을 키워서 강화해서 놀아 보자고. 눈깔빔. 와, 역으로 당해. 아직 죽지 않았어. 노아. 아니야. 아! 어, 뭐만 하면 내눈 뽑아 가자고. 어? 아! 우 어. 뭐야 홀트를 잊지 않아. 와우. 등장하자마자 불타요. 잘 가세요.